안녕하세요, 카필라입니다. 드디어 a c c e s 엔 r 액 yo e n t 그냥 끼고 요크기, 그 다음에 요크기 이렇게 두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터치가 아니라서 귀에 눌려서 아파요. 그리고 이어폰이 여기다 여기 걸려요. 불편해요. 요거는. 네, 악세사리 슈엔텔 이렇게 한거 맞아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괌 여행 갔을 때. 좋아하는 귀걸인데 요기게 원래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냥 귀여울 것 같아서 여름에 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샀는데은연초싸고려가지고이것도 작년 여름에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반반 반은 쇠 반은 진주 는이것도붙은 반은 진주 은어 반은 마으로 반지가 되게 많아요 저 이번에 알리에서 반지를 많이 샀거든요 하늘색 반지들 근데 제가 막뭐 끼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손가락이 굵어요 어렸을 때뼈 소리를 많이 내서 뭐야 저 이거 방금 처음 꼈는데 부서웠어요 역시 알리 많요 이게 다한 한 세트였거든요. 딱껴볼게요 너무 긴안 들어가서 마디에 딱끼고 있어. 그리고 요거는 우정링 뒷파니의 고밤진데. 좋아해요 걸거쳐서 집에오면 무조건 다 빼거든요 나갈때도 하는거 별로 안좋아하고 이건 커플링 예전에 남자친구랑 1주년때래가 이렇게하면 풀세팅하고 나가는 날이에요 이건 알리에서 산건데 예쁜데 여기가 뾰족해서 가끔 아파요 이것도 알리에서 산건데 귀여워요 이주엔테를 해봤는데요. 재밌었을까요? 액세사리주엔테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먼지는 아직 비밀이지만 언젠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